새로운 피규어를 사고 싶은데 용돈이 부족하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왔다 너는 왜 땀을 흘리고 있지? 그래 너다 이 친구의 주인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구입니다 피규어 덕질을 하다 보면 사고 싶은 피규어는 있지만 없어 없어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소중한 친구를 보내줍니다 피규어를 모을 때 어느 한 공간 구성을 제가 원하는 라인에 맞춰서 수집을 하기도 하거든요 간혹 이것저것 구매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모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냥 두겠지만 지금처럼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소장하고 있던 필콜슨 액션 피규어를 보여드리면서 또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구매를 원하시면 판매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필콜스는 마블 어벤져스 영화에서 굉장히 감초 같은 역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피규어를 소장을 했는데 이 피규어는 제가 토우토이라는 피규어 카페를 오픈할 당시 무조건 가격보단 수량 위주로 수집을 했을 때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정품 핫토이 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커스텀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품만큼의 퀄리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가품 특유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유광, 무광인데 이 가품 특성이 이쪽이 이렇게 번지를하게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럴 경우에는 뭐 무광 스프레이나 아니면 잘 닦아내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피규어를 건드리지 않는 성격이어서 저는 워낙 똥손이라 괜히 건드렸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의 모셔두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똑딱이 형식으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저는 잠그지 않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구매하시는 분이 능력이 되신다면 여기를 이렇게 속속속 매서할 수도 있고 이 넥타이도 사실 되게 반듯하게 있었는데 제가 더 정돈한다고 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요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옷매무새를잘 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은 핫토이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 느슨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웬만한 포즈는 잘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리도 이렇게 뭐 핫토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커스텀을 하실 분들이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헬콜슨 그대로 가져가셔서 전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이 본체 헤드 그리고 요 총까지 아마 이 총은 다른 제품에 있는 총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껴놨는데 그냥 이총 루즈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없습니다 이 제품을 에어캡으로 소중하게 감싸서 박스에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요 가격은 사실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하단에 있는 더보기와 댓글에 가격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변동이 되면 가격을 수정해야 되니까 그곳에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판매가 완료가 되면 제목도 판매 완료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필코일슨 핫토이 정품 가격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 이 캐릭터 제품이 흔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매물을 찾다가 찾다가 결국에는 핫토이 제품을 구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실래요?